여기구 한국에서 은분 같아요. 그 한국에서 세레모니 기서 한국에서 온 분들, 여기서 한국한옷 옷자락 한 옷. 아... 아... 안녕하세요~ 아, 여기에 네,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해 저희 앞에 앉아요, 앞에 이왕... 이왕... 이런 길에 온 거, 앞에, 앞에! 이왕이면 앞자리, 앞자리 갖고 싶어서. 앞, 아, 옷. 이왕 앉는 거 앞으로 갑시다. 아, ENG 옆에? <목소리> ENG 옆에? 오, 굿, 굿. <목소리> 이거는 뭔가. 다은용인가 이거 철덕 초대장 같은 건가? <웃음> Arrival of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Hellenic Republic Mr. Procopius Pavlou. 가셔서 지금 오질나게 오다가 진짜 패식 대박한 뭔데? ε π κ ρ ό σ τ αλήθεια. π τ ε α ι δ ι κ ή χωροδία του Ολυμπιακού ή μ ο υ από την i 마스바 s i r s p e i c t o r i a d i u m 한테 사진 요청해 보기. 미션 같이 살자. 우와, 토마스 바울아니 어어 어어, sorry, s We are, we are from Uh, president. Okay. Okay. president, you're from South Korea. Can, can you take a picture? Yeah, of course. <laughs> oh, thank you. Oh. <laughs> Could you take a picture? Yeah, I will take a picture. <laughs> thank you. <laughs> of course. <laughs> But it's against the light, so it's going yeah. to be very. Okay, say, you want to pray, please? Okay, here you go. <laughs> here. Uh, here. Here. What? Here. Here. Okay, p e a f e c t h oh, o u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t h a t h i s is r e a l l y t o o o u h 룸이야. 오, 맛있는 냄새. 오, 이런 거한번또 찍어줘야죠. Hello. Hi. 와, 대박. 우리 여기서 한참 하게는데 와, 분위기 무엇? 대박. Wow. Thank <laughs> you. Oh, t h e r o he is, t h e r e is, t h e r is. 너무 이쁘게 나에요 아, 이쁘게 나에 아, 게 아, 이쁘게 맘에. 아, 이쁘게 맘게맘 아, 이쁘 이쁘게 맘쁘 아, 쁘게 It's getting c o e r Yeah. More windy, windy, windy, more. Oh, not anymore. Ah! What's going on? I'm going to go to t 게요 house. 하나, g 셋. i n o u g i t o t e o i t o e i t o e Wow. i t e i o n e w i t m i n t e o e w o t e e One, t o h i h y o d o my God! Oh my o d Oh y God! Oh d y o d m o m g y g o o g o h <laughs> I have YouTube channel. I have. So. What's the channel name? Name mm. is ARA. Just, just my name. Ara. Ara. Yes. So you write it just normally? A R A. A R A. Yes. Oh, okay. Just simple. Simple. Yeah, like Kuala. Kuala. Yeah. <laughs> <laughs> <laughs> 도착했다. 도착했다. 6시간에, 6시간에 아, 버스 이후에 도착했다. 감사합니다도착도착 도착! 지금 해지고 있는 게 너무 예뻐요.